펜 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곡선을,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곡선을 그려봅니다. 자이 메뉴를 확장하죠. 컨텐츠 쉐입 선택하고 add에서 trim pass 를 추가합니다. trim 어, pass 메뉴를 확장하고 end 가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end가 0 시간을 한 3초 정도 이동을 해서 end가 100 그럼 여기까지만 플레이하기 위해서 어, 키보드 N 그럼 워크 에어력 설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하면 이런 선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선이 없던 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어, 지시선처럼 하려면 여기에 이제 삼각형 같은 게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이 이제 이 선의 끝 부분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효과가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 삼각형 하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레이어는 선택하지 말고요. 자, 단축키는 F2 누르면 선택 해제예요. 삼각형은 폴리곤 툴을 만들어서 어, 최소값을 쓰면 삼각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좌측 상단의 폴리곤 툴을 더블클릭 그 다음에 폴리스타 메뉴를 확장해서 포인트의 개수를 3개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레디우스에 있는 값을 좀 줄이세요 살짝 이동하지 마요 그냥 이대로 두고 이제 색상이 만약에 필 칼라가 없으면 필 칼라를 추가하고 어, 스트로크를 없앱니다. 필의 이름을 클릭해서 색상 필 솔리드 컬러. 그다음에 스트로크의 이름을 클릭해서 논. 크기 조절은 항상 아우터 레디우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삼각형이니까 이름을 자, 삼각형이라고 좀 바꾸죠 삼각형은 이대로 있죠 자 얘가 이 삼각형이라는 애가 이제 어디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냐면 방금 우리가 이제 그려놓은 이 라인을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 이 삼각형의 움직임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얘를 똑같이 따라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선을 복사해가지고 저 삼각형의 포지션에다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제 이 삼각형이 저 선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해볼까요? 자, 쉐입 메뉴를 확장해서 이때 항상 이쉐프 레이어 안에 있는 패스라는 명령어를 선택하세요. 패스라는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시간은 0프레임으로 오세요. 시간은 0프레임에서 방금 우리가 만든 삼각형의 어, 포지션을 열어요. 포지션을 열어서 자, 포지션을 선택해요. 포지션이라는 명령어를 선택한 다음에 시간은 0 프레임. 자, 얘한테 붙여넣기 해 줍니다. 컨트롤 V. 자, 그리고 플레이해 보면 삼각형이 저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죠. 아직. 그러면 어떤 걸 이제 맞추면 되죠, 우리가? 바로 트림 패스가 끝나는 시간하고 이 포지션의 이키프레임에 끝나는 위치를 똑같이 맞추기만 하면 이제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림 패스가 끝나는 시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 삼각형의 포지션에서 얘만 이 키프레임만 선택을 해서 옮겨주면 되겠죠 이때 Shift 누르고 이동하면 스냅이 딱 잡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해볼까요 그러면 삼각형 의 위치가 저 선의 끝에 딱 맞아 떨어진 채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아직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게 어색하죠? 바로 저 삼각형이 이 우리가 그린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지나가죠 삼각형이. 자 그래서 이 삼각형 레이어를 선택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 트랜스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트랜스폼 안에 맨 아래 보면 오토 오리엔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토 오리엔트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어, 이 삼각형이 어, 선을 따라 가는데 이 선을 따라서 회전할 수 있도록 오리엔트 ALONG PASS라는 걸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저 삼각형이 어때요? 회전하죠 회전하죠 근데 회전하는데 아직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어, 맞춰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곡선 방향에서 뭐 시간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이 삼각형 레이어에 로테이션을 열어요 R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이 회전할 때이 뾰족한 부분이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에서 각도만 회전시켜가지고 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맞춰주기만 해보세요.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삼각형의 뿔 모양 쪽이.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저 삼각형의 뾰족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선을 잘 따라가게 되죠